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치막 6챕터에 도달해서 6-3 클리어 이후 토벌전 어려움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각 보스별 캐릭터 세팅이나 플레이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부터 SR 장비 파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S 클리어 하는게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경험상 우가루, 그리핀, 데사이저 모두 다 쓰이는 캐릭터가 휴이 나마리에입니다 나마리에 자리에 다른 딜러인 세리아드나 오르타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나마리에가 세팅이 잘 되어있어서 딜량을 확실히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키운 캐릭터가 다 다르니 제가 클리어한 팀 전투력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첫번째 보스는 가죽 장비 드랍이 가능한 그리핀입니다 그리핀은 바람 속성이기에 2불, 1 바람 이렇게 데리고 가는게 가장 좋을겁니다 불 캐릭터들이 조금 못 버틴다 하시면은 세리아드 데려가면 됩니다 그리핀 보스의 패턴과 저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초 S클리어는 팀투력 약 7만4천대부터 클리어하기 시작했고요. 총 3가지의 패턴과 두가지의 전체 공격을 합니다. 첫번째 패턴은 발톱 공격. 이게 맞을 때마다 출혈 공격이 들어오기에 저항이 없다면 출혈 도트 딜을 계속 맞을 겁니다. 그래서 라스의 출혈 저항 웨폰이 필요하고요. 두번째 패턴은 쫄 소환. 첫번째 전체 공격 넘어가서 브레이크를 하지 못할 경우 하피드를 소환하는데 이때 범위 외폰이 없다면 엄청난 시간 지체로 에스클리어가 힘들어집니다. 세번째 패턴은 내려찍기인데 바닥에 장판이 나오는 캐릭터 쪽으로 내려찍기 공격을 합니다. 이때는 대상이 된 캐릭터를 무빙하셔서 충분히 피할 수가 있고요. 맞게 된다면 범위 형태의 다운 공격을 받게 됩니다. 휴이에다운저왕 세헤라자드가 있다면 맞으면서 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가 한칸반 정도 깎았을 때첫 번째 전체 공격을 합니다. 감정 공격을 하는데 생각보다 아프진 않고요. 지속회복 물량이 있다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남은 피가 두칸 정도일 때 발동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전체 범위 감정 공격을 하고요. 이 감정 공격이 아프다면 은 나마리에의 브레실라, 프리를 챙기셔야 하고요. 오르타로 하실 분은 감전저항이 있는 나츠네, 아이나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전체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리피는 브레이크만 빨리하면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불 캐릭터로 챙겨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기사단 스킬에서 보스 보스 공격력 올라가는 거꼭 체크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리더를 제가 실수로 바꿨는데 나마리에로 시작하시게 될 경우 로잘리아의 버프 스킬을 먼저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라스로 리더 잡고 시작하시면 가장 편하게 되구요 게임 시작하게 될 경우 세가지 캐릭터를 이렇게 따로따로 놓쳐서 범위공격에 안맞게 해주세요 불 캐릭터 두개를 가져가시면 브레이크 굉장히 빨리 됩니다 자, 첫 번째 전체 공격. 여기서 나마리의 직업 스킬로 나마리 쿨타임도 줄어두고 다음 패턴 때 바로 해방 스킬 쓰도록 쓰는 겁니다. 이제 나마리의 해방 스킬맞고요두 번째 전체 공격 할 때, 그때 여기서 모든 해방 스킬 다 쏟아부으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브레이크 실패할 경우 이제 쫄소환하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e 브레이크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장판 내려찍는 패턴이 나오고요. 자, 이 내려찍는 거 피하는 방법이 발톱, 발톱이 내 캐릭터에 닿기 전에만 이동하시면 돼요. 그 빨간 장판이 가득 차는거는 도달하는 시간만 알려주는거고 발톱에 닿기 전에만 피해주시면 충분히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스는 천 장비를 주는 데사이저입니다. 땅 속성의 보스이며 바람 속성 한개 나머지 딜러 두개를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중독 저항 때문에 라스를 챙기게 될 겁니다. 데사이저의 패턴과 저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사이저 또한 74,000대 첫에스 클리어를 달성했고요. 데사이저는 다운, 중독, 석화 공격을 하는 보스입니다. 이에 맞는 저항 위펀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특히 석화 저항은 필수입니다. 석하 저항은 현재 나마리에의 R웨폰, 카일라, SSR웨폰, 힐피드가 있습니다. 데사이저는 중독 공격을 하는 일직선 공격과 브레이크 시 나오는 다운 공격, 마지막으로 석하 공격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공격을 하는 단순한 녀석입니다. 나마리에를 잘 키웠다면 첫 브레이크를 아주 무난하게 하실 겁니다. 브레이크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운 공격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다운 공격에 걸리게 되면 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공격을 못하는 상태이기에 딜로스가 심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의 마지막 타에 보스한테서 가장 멀리 있는 캐릭터를 선택 후 팔로워를 통해서 미리 장판 밖으로 벗어나셔야 합니다 데사이저의 피가 정확히 절반 남았을 때석화 공격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저는 이때 바로 두 번째 브레이크가 발동되는데요 두 번째 브레이크에서 망토를 파괴하게 되시면 데사이저의 본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부터는 데사이저는 오로지 석화 공격만 하기 때문에 석화 저항이 없다면 에스클리어가 힘들어집니다. 하일라에 90% 저항이 있지만 10% 확률로 간혹 걸리기 때문에 운빨 요소가 좀 있습니다. 본체가 나온 뒤부터 라스의 운전이 중요해집니다. 맨 앞에서 싸우고 있는 라스의 중심으로 활로를 잘해야지 석화를 안당하고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장판에 색깔이 채워질 때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본체가 공격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척화가 걸리기에 빠른 손눌림이 중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타이밍 착각하시면 반대로 가기 때문에 꼭 장판이 나오는 거 보시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3개의 캐릭터가 모스한테 붙어있으면 좀더 빠르게 패턴 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보스인 우가루입니다. 속박 공격 외에 딜로 찍어 누르는 보스인지라 사실상 그리핀 대사이저보다 어렵습니다. 오르타 등장 전까지 저도 에스클리어는 힘들었고 오르타 출시 후 대강 키운 약 방어력 4,500에 공격력 5,500대의 오르타로 에스클리어 했습니다. 속박 저항을 가지고 있는 QE의 알웨폰 코벳 SR웨폰 A12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마다 변화하는 패턴과 속박을 거는 샤우트 패턴 말고는 주의할 게 없습니다 첫 브레이크 전에 가드 자세를 취할 때 쫄몹으로 소환하는데 이때 빠르게 브레이크를 해주거나 아니면 쫄몹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보스를 공격할 시 막기 형태로 딜은 안들어가거나 브레이크 게이지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브레이크 상태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퓨이는 속박장 놓고그 외의 웨폰들은 어미 딜로 세팅을 해주시면 오르타와 같이 쫄 제거에 아주 유용하게 쓸 겁니다. 첫 브레이크 때 방패를 파괴하게 되면 더 이상 쫄을 소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모션이 끝나자마자 촉박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저항이 없다면 여기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겁니다. 첫 브레이크를 빨리 하면 되는 보스라서 뒷부분은 엄청 쉽습니다. 계속 보스의 점프 패턴만 나오는데 점프할 때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충분히 다 피하고도 딜을 넣는 시간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남는 시간이 3분까지 뭔가 딜량이 딸린다면 그건 그냥 스펙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봐 오늘은 기운이 넘쳐보이네 하여튼 <목소리가> 생색을 실수로 이겨버렸네.